<목소리도> 자, 잠시 네트워가안좋아지고 여러분들 해요 여기가 호텔 와이파이가 그렇게 지 않아요 <목소리도> 안 여러분들 안 네? 갑자기 그데 형이 말하게낙차이거야지 음. 않냐? 낙차 음. 음. 음. 음. 음. 아직, 아직, 아직 안나 아직 방송 예정이라고 뜨는데 아, 어요아 진짜 고 있어? 오직 오직 오직 아니, 거. 거. 이제 이제 나 하루에, 하루에 한시가 끼 이상 먹었을때 뭐, 뭐, 어? 잠시만요. 데마가스도 한시가 차지 않았어 한시 너무 높아라, 그 사람들. 부대찌개 너무 좋아. 어? 응. 새끼 이거, 잠시만요. 이게 지금 영상이 세로로 돼가지고 한 번만 다시 껐다가 진행을 아,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해요, 우리 아내는. 아, 이 사람은 어플리하는데?